저희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택배까지 택스팀 조기부터 테스트 완료 받으세요 파티장님들이 어, 찍어주시고 푸쉬 스탑 푸시 스탑 푸시 스탑